10월 31일 할로윈데이는 미국의 오랜 명절 중 하나인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아이들이 각종 호러 코스튬을 입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사탕을 삥 뜯는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신나는 날들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잠시 할로윈데이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본래는 켈트족의 풍습인 아무튼 오늘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밖에 나가 놀자니 생계와 학업이 발목을 잡고 그래도 할로윈 분위기는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할로윈에 보기 딱 좋은 영화 7편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해피 메리 할로윈 되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Alright, alright, I got your candy just a minute. Here's your candy. 할로윈데이 특집 그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해줄 영화는 말 그대로 할로윈 특수를 제대로 노리고 만들어진 옴니버스 호러물인데요 무려 브라이언 싱어가 제작하고 마이클 도어티가 연출을 맡았던 2007년작 트릭 오어 트릿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할로윈 놀이 문화 중 하나인 트릭 오어 트윗은 아이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마을 곳곳에 사탕을 털고 다니는 할로윈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 이 영화 역시 작정하고 만든 할로윈 영화인지라 내용 자체가 할로윈에 일어나는 온갖 기묘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옴니버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옴니버스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도 짧은 러닝타임과 강렬한 임팩트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었죠 영화에는 총 5개의 에피소드가 등장 각자만의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 독특한 연출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나마 각 에피소드의 느낌 정도만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무신코 할로윈의 금기를 깨버린 뒤 사정없이 털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조용히 지하실로 유인한 뒤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연쇄살인마 스티븐 밤길을 걷던 여학생이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흡혈귀를 만나게 되고 할로윈의 저주를 받은 좀비들이 등장 마지막으로 귀여운 외모가 시선을 강탈하는 앙증맞은 펌프킹 꼬꼬마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 흥미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가열차게 몰아치는 작품입니다 일단 믿고 보는 옴니버스 영화니까요 한산특급 같은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강력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할로윈에 대한 소재를 담고 있는 또한 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무려 10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2015년작 영화 테일즈 오브 할로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트릭 워트릿이 마이클 도어티 혼자 열일해가면서 만든 혼자만의 작품이었다면 이번에는 각 에피소드마다 다른 감독들이 연출을 맡아 각자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유감 없이 드러내게 되는데요 소 시리즈의 대런 린 보즈만 감독을 필두로 도그 솔 r 스의닐 마샬 메이의 럭키 매키 콤벤트의 마이크 멘데즈등 이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영화 자체도 매우 파격적이고 어마무시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잔혹성이라던가 고어적인 연출면에서 상당히 쫄깃한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요동치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만드는 신묘한 영화였었죠. 남자란 풀어놔두면 곱비풀린 망아지 같은 거야. 홍밭에도 뛰어들고 무밭에도 뛰어들고. 듣기 싫어. 할로윈. 아 아무튼 이번에는 에피소드가 무려 10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전부 소개해드리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몇 개만 슬쩍 꼽아보자면 초콜렛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해버린 한 소년이 매년 할로윈마다 악령이 되어 찾아온다는 내용을 다룬 도시전설 괴담 스트투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는 뻔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염통을 1초간격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숨막히는 연출과 강도 높은 점프스케어 신이 압권이었던 그린 그리닝 고스트 솔직히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으나 럭키맥키 특유의 몽환적이고 강렬한 비주얼이 인상적이었던 딩동 할로윈의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제고 랜턴의 마을 습격 사건을 코믹하게 그려낸 나쁜 씨앗 그리고 명실공이 이 영화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외계인이 빙의된 시체 소녀와 제이슨을 닮은 괴력의 살인마가 초유의 맞짱을 뜨는 작품 31일에 금요일 등 정말 하나하나가 개성이 터지다 못해 불꽃 축제를 벌이는 느낌이었었죠. 어쨌든 도시 전설부터 퓨전 SF 장르까지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검정색의 고스풍 드레스를 입은 대기발랄한 소녀, 안젤라의 기상천외한 만행을 그린 작품이죠. 밑도 끝도 없이 언리미트하게 들이대는 막장 악령 호러, 케빈 테니 감독의 1987년작, 나이트 오브 더데몬스입니다 I'm fixing my face. 아, oh, shit. 한평생을 못솔로 살아오신 큰누나의 절규 마냥 음침하기 이을 때가 없었던 어느 할로윈데이 여기 한무리의 젊은이들이 다 쓰러져가는 흉가에 모여서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일명 헬하우스 옛부터 남진 선생님이 마이크만 잡으셨다 하면 늘상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는데요. 아무튼 흉가고 나발이고 일단 흥이라는 것이 폭발해버린 아이들은 근심을 털어놓고 댄싱댄싱 힘들싱 만들어요.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옹기종기 모여앉아 강령수를 시작하는 친구들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막 나가는 전개 완전 신나죠? 아무튼 그로 인해 잠들어 있던 악령이 부활해버리는 매우 당연한 전개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여기 수잔이라는 소녀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하나둘씩 악령에게 빙의되기 시작하는데요. B급의 낭만이 팝콘처럼 터져 나오는 80년대 호러 영화답게 영화 속의 악령들은 다소 투박하고 거친 비주얼로 폭풍 러쉬를 일삼게 되는데요. 여기에 식구금 하면서도 병맛 터지는 연출이 살짝 가미되면서 뭔가 이것저것 꾹꾹 눌러 담은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안젤라와 그 친구들의 이상 행동은 속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보다 더아스트라라고 괴악스러운 기행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묵주를 쌍절곤처럼 휘두르는 퇴마 전문 액션 수녀님까지 등장.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님 어딘가에 납치돼서 정체모를 실험을 당하고 있는 건지, 자칫 영화를 보다가 의식이 흐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딱 좋은 영화니까요. 뭐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하루아침에 악령에 씌어버린 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코믹 호러물이죠. 제시카 알바의 리즈 시절을 볼수 있어서 더더욱 나이스한 영화 로드먼 플랜더 감독의 1999년작 크레이지 핸드입니다. 언제나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일상이었던 주인공 안톤은 어느 할로윈데이 아침, 잔혹하게 살해된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한 뒤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곧 친구들을 불러 범인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안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안톤 자신,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안톤의 오른손이었는데요. 사실 안톤의 오른손에는 게으른 자에게만 빙의하는 사악한 악령이 붙어 있었고 안톤이 꿀잠에 빠진 사이 악령이 깨어나 그의 부모를 살해한 것이었죠. 아무튼 정체가 드러나게 된 안톤의 오른손은 곧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 눈 깜짝할 사이에 친구들을 요단강 너머로 보내버리고 옆집 사는 제시카 알바에게 나쁜 손을 시전하는 등 갈수록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로도 안톤의 오른손은 쉬지 않고 살인을 자행. 안톤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죽은 친구들마저 좀비로 부활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정신없는 멘탈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안토는 결국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잘라내 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잘려나간 오른손이 오히려 더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어마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밝고 유쾌한 톤을 유지하면서 꽤나 볼만한 블랙 코미디를 선사해준 작품이었고요. 일단 제시카 알바의 풋풋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데한표 던져봅니다. 와어가 저러니 뭐. 역시 할로윈데이라고 한다면 드라큘라나 늑대인간 같은 클래식 몬스터들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다음은 이처럼 유명한 클래식 몬스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린 학생들과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만들었던 작품이죠 프레드 데커 감독의 1987년작 악마 군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반네싱 교수에 의해 세계정복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던 드라큘라는 198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폐기 넘치게 부활! 동료 몬스터들을 깨워 다시 한번 세계정복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그런 몬스터들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바티칸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가브리엘 반헬싱 마성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남자 존 콘스탄틴, 그리고 금슬 좋은 퇴마사 커플인 워렌 부부를 비롯, 고스트 버스터즈, 영환 도사 에쉬, 연적하 아베노 세이메이 같은 전문가가 아닌, 무려 동네 초등학생들의 모임인 몬스터 스쿼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취학 아동 한 명과 연로하신 할아버지 한 분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명색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몬스터들이 힘없는 어르신을 패고 어린애의 멱살을 잡는 등 단체로 정신줄 놔버린 막장 연계를 이어나가게 되죠. 무려 악마 군단이라는 참으로 직접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장명 센스에서도 알수 있듯 영화엔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몬스터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세계 정복이라는 전형적인 20세기 악당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던 드라큘라를 필두로 추운 날씨에 나이트 가운 하나 걸치고 밤거리를 배회하는 드라큘라의 신부들 양껏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화끈한 맞장신을 선사해 주었던 늑대인간은 물론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는 미이라와극중분량이 미세먼지와도 같았던 반어인 착한 성격으로 인해 드라큘라를 대신하고 아이들 편에 서게 된 프랭키까지 정말 다양한 옛날 몬스터들이 한꺼번에 총출동하며 고전 호러 팬들의 마음을 살포시 흔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큰 어른이 보기엔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가끔은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힐링 아닐까요? 다음은 동명의 메가 히트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오만기물 총집합 장르의 판타지 영화인데요. 12세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넘쳐나는 영화 롬 레터맨 감독의 2015년작 스범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메디슨이라는 한 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잭은 어느 날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녀 헤나를 만난 후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헤나의 아버지였던 소설가 스타인 아저씨는 내 딸한테 개수작 뿌리지 말라며 잭을 냉대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춘기 소년의 끓는 피가 각성해버린 잭은 헤나가 학대를 받는게 분명하다며 옆집에 무단가택 침입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가 걸려있는 수상한 책들을 발견 아주 제대로 사고 한번 쳐보겠다며 작정을 한건지 책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풀어버리는 삼룡이 빙구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책 속에 갇혀있던 몬스터들이 깨어나게 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아이엔그라운드 괴물 소개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해서 묵직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던 스노우맨과 구스범스 몬스터들의 최종 보스로서 마을 습격사건의 주범이 되었던 독화솔 인형 플래피 역대급 다굴 실력을 선보여 주었던 도자기 인형 노우 여름도 아닌데 아이스가 최고라며 얼음광선을 쏴주시는 벌레는 외계인 귀염귀염한 비주얼로 늑대라기 보다는 그냥 개같은 느낌이었던 늑대인간 여기에 묘지를 장악한 썩은 시체 구울과 뱀파이어 푸들 피피 몸집이 집채만한 거대 사막 위에 거대한 파리지옥과 우주 슬라임 블롭 등 정말 희한하게 짝이 없는 오만가지 괴물들이 메디슨 마을을 통째로 집어 삼키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볼거리와 파리지옥 뺨 때리는 경쾌한 연출 거기다 잭블랙의 불꽃같은 여령까지 더해지면서 도리도리잼잼 핵꿀잼을 선사해 주었던 할로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영화 조스 범스였구요 이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자 <목소리> oh, no, 오늘의 마지막은 네 역시 이분이 장식해 주셨는데요 팀버튼의 환상적인 드로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히 단언컨대 역대 최고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헨리 헬리 셀릭 감독의 1993년작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One, and two, and three. 할로윈 마을의 슈퍼스타이자 BTS급 인기를 누리고 있던 잭 스켈링턴은 항상 반복되는 할로윈 준비와 따분한 일상으로 인해 인생의 특이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된 잭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기애애한 풍경과 밝고 따뜻한 분위기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마을로 돌아온 잭은 우리도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자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산타클로스를 납치한 뒤 스스로 산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잭.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밤 잭은 루돌프 대신 제로가 이끄는 해골 썰매를 타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너무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기도 나름 선량했고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때까지만 해도 잭의 크리스마스는 마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잭이 준비해온 선물들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할로윈 수웩이 넘쳐 흐르는 다양한 선물들의 습격. 덕분에 전세계의 아이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뒤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잭은 크리스마스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보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악당 우기부기로부터 진짜 산타클로스를 구출해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과연 잭은 무사히 산타를 구출하고 크리스마스를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될까요? 뛰어난 시각 효과와 흥미로운 스토리는 물론, 잭기 발랄한 연출에 웅장한 음악, 거기에 하나하나 매력이 넘쳐 흐르는 독보적인 캐릭터성까지. 뭐 늘상하는 얘기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미친듯이 강력 추천드리고요.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의 바람직한 콜라보가 돋보였던 영화 지금까지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었습니다. 자 해피메리 할로윈데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쉽게도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마이클 마이어스가 등장하는 영화 할로윈 시리즈는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일부러 뺐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복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